아이씨 이거 찍지마! 찍지, 찍지 말라고 어. 아니요 요리도 다 준비됐는데 안 됐는데 깨운 거예요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<웃음> 야 우리 애들이 자는 거 찍으러 와 아.. 비디님 빨리 일어나요 동건 비디님 빨리 일어나요 덕분에 지금 일찍 깼잖아요 지금 10시 일 지금? 지금 10시 안 됐어요 아. 하... 준영은몇시 어? 일어나야 된다 데 아, 진짜 대박이다 나제 꿈에 정훈이 나왔어 미친 <웃음> 아, 정훈이가 나나 안고 그 이렇게 미, 이렇게 하고 사랑한다고 <웃음> 치는 꿈꿨어 미친 아, 아 이상해 언니 그것도 꿈이야 아 이상해 근데 거의 진짜 안 잤어 지금 응. 응. 야, 그만 찍으라고, 이동곤 그만 찍으라고, 잠좀 자자, 어? <웃음> 아! 어제, 어제 말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풀말를 하지 않고 방밖에 나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금 방 안에 있어요, 지금 피님들이 깨셨거든요 방 안에 있잖아 요 카메라 앞에 안 나가겠다는 소리였는데 아, 방 안에 있어 24시간도 안 돼서 깨졌거든요, 지금 어. 너 왔니? 지금 이 시간이, 시간이 훨씬 데 지금까지 아닌가? 요좀 늦게까지 먹긴 했죠. 늦게까지 술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. 음, 어, 어, 술 냄새 밖에 안나여 아니, 어제 제가 조개를 장바 와가지고 이렇게 끓여놨단 말이에요. 끓여놓은 게 아니라 해감을 시켜놨다고 하겠죠. 이걸로 국이나 간단하게 끓여놓고 저는 빨리 떠나야겠어요. 진짜 너무 시원할 것 같지 않아요? 아니, 어제 딱 조개를 장 보는데 아 이걸로 해장하면 진짜 딱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슥섰는데 아무도 내가 조개를 왜 샀는지 안물어보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 목을 간단하게 끄기 전에 일단 밥을 해야겠죠? 사람한 시계 오실 분이 아니라 장도 오실 분 <웃음> 깨 계시네요? 네. 다 일어났나요? 아빠! 응. 아빠! 그, 잠좀 깨고 계세요, 지금. 정신 좀. 야. 응. 야, 일어나. 응, 응. 아이씨! 이거 찍지 마! 찍지 말라고! 어, 이거 또 프라이머시 좀지켜줘 아. 아저씨 이거랑 섞어. 5분만 더. ㅎ 저 연주 건데? 다말해나 어, 어쩔 것 같아. 다 말해. 연주한테 그랬다고아수 그랬다고. 이거 갈게. 아 씨발. 어. 사실 이기서 갈게요. 이래서 간다고요. 하나씩 좀 갖다 갈게요. 어, 얘네 룽지고요. 벌룽지 누룽지? 원래 조금 시간이 지나서 끓이고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그국을 간단하게 끓여볼 건데요 조개가 양이 많지 않아서 너무 많이 하면 안될것 같아요 일단 팔팔 끓일게요 w h a t the b t t e r u t t 오케이 미안합니다 하나 둘셋 유준표예요. 어광탄 투척. 유준표는 금설시간니다유준표이금설 시간입니다. 안올다고유준표이금설 시간이 주말입니다. 알겠다. 오오오 어, 라스트. 어, 어. <웃음> 다들 슬슬 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. 자기가 났어야나 저번에 나꺼에너 나왔어. 야나 지금 에너 나왔어. 뭐 그래? 뭐. 나공공 알아? 응. 너가 이렇게 내가 여기 이렇게 자가지고 항상 너가 뭐 청소를 해. 어. 청소를 하기 전에 어떤 분수를 받아가지고 어. 소원을 빌면 빌이어질수 있는 거야. 어. 그래서 너가 맨날 그 청소를 해가지고 소원을 했는데 오늘 소원을 나한테 빌래. 어. 그래서 내가 내 장난으로 야, 이거 나한테 하면 어떡해. 내가 너한테 뽀뽀, 뽀뽀한다는 소원 빌리나? 라고 보니까 너가 소원 그냥 하지 않고 너한테 뽀뽀를 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. 진짜 빌 거야. 나또빌거 아 그것도 필했는데너 갑자기 나도 키스나는거야 어어? 음? 그 눈을 떠서 연주한테 야 저거 진 좋은 국아 진짜? 왜내 꿈일거야? 예지몽 슛! 하시지. 자 슛! 뽀뽀 그냥 하지 뭐게 거야. 역시 어, 돌고 돌아 양정은이잖 나도 나도 나도 계속 얇게 났어 연주가 알람을 한 다섯개는 켜는거가지아 얇게 났지 국뽕 아니야? 진짜로? 아니 근데 연주가 화장 근데 내가 꿈꾼 것도 딱 그것도였다니까? 그내가 진짜 진짜 꿈 아닌 줄 알고 나눈 뜨자마자 했는데 카메라가 이 새끼가 있는 거야 가서 기분이 급해 맞아 맞아 택하다 가자 잘한다 네 그니까. 우리가 <목소리> 일어나자마자 옷을 많이 못 봤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재밌네요 아니요 요리도 다 준비됐는데 안돈도개운 거예요? 얘는 그냥 이유도 없이 너의 밥 해줄려고 요리하는데 아니 뭐, 요리 안돼있다고 어, 이렇게. 아니 언젠간 뭐. 제가 또 하겠죠 나는 누나가 용인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선 라면만 끓여주면 안 돼? 나 라면도 근데 너무 잘못 끓여. 아 근데 괜찮아. 소원을 이루면 양정은 해줄 거야. <웃음> 그냥 나 뽀뽀 한번 할게. 아침부터 정말. 네. <웃음> 그거 맨딱 해야죠. 그래, 계속 해야지포근 해주지 하고 해줘야지. 내가 <웃음> 네, 네, 네. 감이 없어. 근데 내가 그때 진짜 개놀래가지고 왜냐면은 그때 앞에 연주가 하잖아, 보셨고. 뭐. 음. 동그해져가지고야 <웃음> 이거 그렇게 해도 돼? <웃음> 아, 그거 그거 아니야? 귀신아 <웃음> 어, 거야? 귀접 아니야? 어, 어, 진짜 진짜 졸라야, 진짜. 아 맞다. 진지했는데 어, 괜찮은 거 같은데. 아, 어, 어, 어, 괜찮은 거 같아. 거 같아. 수준 맛있겠다. 수준 배고픈 수준 사람. 둥둥이 형. 자영. 자영. 진짜? 네. 응. 응. 밥 퍼준 거다못 먹으면 안 돼. 어, 나는밥나한 나는 나한 숟갈만. 저 배불러요. 이런 이런 이런 아들 딸 이제 꼭 있죠. 그렇게 <웃음> 어, 말하면 막 이만큼 줄것같아 <웃음> 거. 너 이거 다안 먹으면은 너 진짜 나또 혼나. 이러면서 딱그 장면이 연상이 됐어요. 그, 뭔 느낌인지 그래그한 숟갈 그 달라면 두 숟갈 줄. 두 숟갈 달라면 세 숟갈. 음. 밥에 쌀에 지금 십삼일 조금씩 끼웠습니다. 다먹을지 모르는데. 양동근, 자막 음. 깨겠습니다. 진짜 맛있겠쥬 이연설을 예. 예. 준비해주신 국민과 부모님 변호들의 정성에 감사하며 네. 남지 않고 맛있게 다 먹겠습니다 네. 진짜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어? 누나 여가 흰쌀밥 위에 저기한번 먹었습니다 음 이거 먹고 조리값이 없어버렸어 음음 이거 우와 맛있다 오 좋아요 저 여기 소주 한명 부탁드립니다 안있다오야 아, <웃음> 유진이 한 그릇 밥이었어 아잘 영어... 아, 아, 네, 먹었습니다. 룽리를 잘먹을지요 룽리를 어, 잘먹지요 위에 바퀴벌레. 어! 나 지금 손이 왔어, 수맹. 깜짝이야. 영둥이가 바퀴벌레 그게 있어요, 공포증이 있어요. 저는 수맹, 바퀴벌레 때문에 다 가위 <놀람> 는린 적도 있어요, 귀신이 아니라. 그럼 바퀴벌레가 누른 거야? <웃음> 가위 안 눌려봤어? 눌러줘? 아 그럼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. 가 하나 다구다 응. 야, 너도 가야 돼. 빨리 너도 챙겨. 잘 먹었어. 먹지도 않았잖아. 먹었어? 뭉지 잘 지켜줘. 응. 뭉지. 뭉지 기회다 대고 쌍욕 박는데? 뭐라 했냐고? 좋은 것만 보고 좋은가? 가게! 해. 아니, 다 했어. 아니, 빨리 안 가도 되냐고요, 지금. 아야 아이, 잠깐만. 쌍욕 박지 마라. 진짜 나쁘다. 오늘 밥 고마워. 얘들아, 여보세요? 아니, 내가 나중에 더 맛있는 밥 해줄게. 나도 맛있는 거 해줄게. 아니야, 괜찮아. 아, 진짜 괜찮아. 안녕, 네.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안녕. 아왜 분위기가. 친, 눈치 날라왔어. 눈치로. 아니 내가 아, 지가 간 거야! 인사하러 <웃음> 엄마한테 인사하러 지가 달려온 거야. <웃음> 목덜미가 이렇게 살이 없나, 애가. 어떻게 한아 내가 방금. 던진 거야? 내가 방금 받았을 때 님의 상태가 드렸는데 봐야 된다고. 아니 지가 뛰어서 지금 갔다 온 건가? 엄마한테 인사하고 싶다고? 여도 불이 가 뛰어나온거야 고나 <웃음> 아, 너무 <안> 빨리 <웃음> 가자고나버마 <날 버린다>, 엄마. <웃음> 엄마 나 버리고 가니까 좋아 우리 <웃음> <웃음> 잘니까 <웃음> 나와 나와 See yeah.